오늘 제가 빠져라 방에서 준비한 건 어, 다이어트를 하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똑같은 식사를 준비를 해, 해서 똑같이 다 드셨는데 다들 다른 포만감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 과식 과 소식을 여러분들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나한테 과식이고 어떤 게 소식이냐 라는 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과식과 소식의 기준점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준비가 되는 1인분 혹은 어디에서 판매가 되는 것 혹은 내가 집에서 준비한 그 1인분이 과식과 소식의 기준이 아니고요 1인분을 먹느냐 2인분을 먹느냐 0.5인분을 먹었으니까 소식이다 이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뜻이고요 그런 음식들을 내가 먹었을 때에 내가 느끼는 포만감 혹은 공복감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과식과 소식을 갈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식을 한다는 라 것은 먹었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개인적인 판단의 부분 개인적인 느낌에 관한 거라가지고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아, 저도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 배가 차서 아좀 허전한데 뭔가 더 먹고 싶은데 아 이건 진짜 느낌인데 자 이런 정도의 식사가 될 때가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아, 소식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했었죠 그러니까 밥 먹고 난 이후에 어, 배가 찼어요 정도의 느낌이 소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식사 이후에 약 4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지나서 이제 다시 배가 고파지는 정도의 식사를 할 때가 적절한 식사 혹은 소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배가 고파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소식이고요 그 이외에 드시게 되는 것들은 전부 과식에 들어갑니다.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어 너무 배불러, 너무 배불러. 여기까지 차오르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식사가 과식이죠. 이건 누가 봐도 과식이고요. 어, 공복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음, 드시는 음식들 어, 그렇게 드시게 되는 것들이 전부 다 과식을 들어갑니다. 과식. 네, 그게 전부 과식으로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나는 오늘 종일 적게 먹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무시기 전에 아 배부르다 혹은 배가 고프지 않다 속이 비어있지 않다 이렇게 될 때가 과식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소식과 과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어느 정도에서 과식을 하는 거고 어느 정도까지가 소식이냐 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알았다. 음, 과식과 소식을 정리를 좀 하면요. 과식은 식사하고 5시간, 6시간이 지났는데도 소화가 다안될 때가 과식이고요. 배가 안 고플 때 음식을 먹는 것도 과식이고요. 또한 잠들기 전에도 소화가 다안 돼서 배부름이 남아있는 상태가 과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식이고요. 어그 이제 그보다 적게 먹게 되는 것들을 소식이다라고 구분을 하고 이 과식과 소식은 모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네자 그렇게 과식과 소식을 어, 구분을 해서 자 이제 나는 어느 정도를 먹을 때에 이게 나한테 과식이다 이게 나한테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감량 기술이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감량 기술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어떤 감량 기술이냐면요.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살이 빠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어, 공식입니다. 뭐냐하면 일주일에 7일을 소식을 해야 살이 빠집니다. 네 받아들여지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일주일에 7일을 내내 소식을 유지를 해야 살이 빠집니다 일주일에 만약에 하루의 과식이 있으면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일주일에 2일의 과식이 있으면 조금 버겁게 한 주의 체중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일주일에 3일의 과식이 있잖아요 바로 찝니다 살찌는 거 되게 쉽습니다 <웃음> 살찌는 거 되게 쉽습니다 일주일 내내 배터지게 많이 먹어야지 살이 찌는 게 아니고요 정말 소소하게 어, 조금 많이 먹어난 평소에 내 식사량보다 약간 많이 먹었어를 일주일에 3일 하시는 순간부터 바로 살찝니다이 내용을 이거는 음, 다이어트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식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운동을 어떻게 하시느냐 식사 종류를 뭘 드시느냐 뭐 예를 들어 다이어트 도시락을 하느냐 아니냐 일반식을 하느냐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운동을 하셔도 배부르게 주무시는 날이 일주일에 3일이 되는 순간 운동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이집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만큼 운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먹어도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죠 절대 안 그래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실 때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치팅데이를 가지실 수 있죠 그렇게 하시 하시잖아요 주중에 되게 빡세게 열심히 그 다음에 왜 보통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직장 생활 하는 고그 시간들 그니까 그 일하시는 시간대에는 어, 긴장도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서 배가 별로 안 고픕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난 다음에 혹은 주말이 되면은 배가 되게 많이 고프거든요 이게 긴장이 풀려서 식욕이 높아지는 현상인데 물론 요건 한약으로 잘 잡습니다 자 잡, 잡설입니다 어 그렇게. 그 이제 주말 되면 그래서 일주일간에 내가 겪었던 그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좀 다양하게 많이 음식을 드시게 되는데요 감량할 때에 그렇게 하시면 감량이 안됩니다 유지 방법 대요 유지 그래서 치팅 데이를 일주일에 하루를 두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다이어트를 한다는게 아니고 그냥 유지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 나는 그한 주간 내내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이만큼 해도 되겠지 라고 하지만 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에 절대 다이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팅데이를 두겠다고 라 하면 적어도 2주 이상 간격을 놓고 하시거나 한 달에 한번 정도의 치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들이 어 다이어트에 대한 정말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이거를 알고 계시는 분과 알지 못하는 분은 다이어트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조심해야 되느냐 어떤 식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이어트를 실질적으로 성공을 하시려면 소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한다고 라 하는 것은 어, 식사 이후에 포만감이 느껴지는 게약한 70% 80%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수치화 한다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7, 80% 정도의 포만감으로 식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가 고프지 않을 때에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를 소식으로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약간 배가 고프다 약간 출출하다라는 느낌으로 지내시는 그 날이 소식이 된 날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소식하는 날을 일주일에 7일 내내 유지를 해야지만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소식을 하지 못하는 날이 하루 이틀 정도까지는 체중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소식하지 못하는 날이 하루에 일주일에 3일 정도가 되는 날부터 살은 찌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러니까 체중, 그 식사를 절식하는 날 혹은 다이어트 도시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을 드시는 그런 날들을 많이 노력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주간을 놓고 봤을 때에 이런 그 과식과 소식에 포지션이 나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살이 질 거예요. 절대로 살이 안 빠질 겁니다. 그렇게들 다들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못하는 건요 다이어트의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다이어트를 적용시키는 기술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러세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다이어트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을 가르쳐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죠 왜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해주는 대로 지켜가는 대로 하면 다이어트가 됩니다 라고 하는 어, 그렇게 하는 방식이 쉽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제안을 하고요 그 방식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한 어, 정확하게 성공을 하고 싶으면 은그 다이어트를 하는 기술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방법을 계속 반복을 하셔야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네, 댓글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자 아침을 꼭 챙겨 먹으라는 말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질문 주신 분께서 아침을 꼭 챙겨 먹으라고 해서 아침에 배가 안 고픈데도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게 과식이 되는 건가요? 그게 과식입니다 저녁에 식사량이 예를 들어서 많아서 아침에 배가 안고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침에 식사를 하시면 과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다이어트 때문은 아닙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아침 식사를 하시라는 거지 다이어트의 이유로 아침을 드셔야 됩니다 는 아닙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셔야지만 다이어트가 잘 되실 것 같죠 체중이 관리가 잘 되고 음. 체중도 잘 줄고 어 혹은 유지도 잘 되고 할것 같죠. 그리고 감, 살이 안찔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생활과 규칙적인 식사는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량의 도움은 정확하게 소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소식은 어매 끼니마다 혹은 식사 시간마다 챙겨 먹는 것을 의미를 물론 하지만 물론 을 합니다 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 전체에 내가 식사를 얼마나 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전체를 총량 하루 총량 식사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총량 식사가 과식이 되면 그거는 살찌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고 그 총량 식사가 소식이 되면은 살이 빠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과식과 소식을 나누는 기준은 사람들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어... 왜 우리 저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살이 찌고 쟤는 왜 살이 안 찔까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어... 과식과 소식에 대해서 똑같은 식사를 하시더라도 그 자기 몸에 대한 과식과 소식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게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자꾸 마음이 상하는 건데요 원래 그렇게 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행복한 다이어트를 할때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단에 대해서 사실은 좀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닭가슴살 사고 무슨 뭐 샐러드 사고 어, 그 다음에 저기 어떤 거죠 그뭐 고구마라든지 혹은 다이어트 도시락들 어, 그런 것들 뭐 아니면 쉐이크 이런 것들을 많이들 준비를 하시는데 어, 다이어트 과정 중에서 그런 음식들이 메인이 되면 다이어트는 실패합니다 어, 그런 음식들도 어쩌다 한번씩 활용할 수 있는 나의 여러 가지 식단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지 그런 음식들을 먹어야지만 나는 살이 빠지는 거고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으면 나는 살이 찐다라고 하면 그거는 음 불행한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단이 어 단순해지면 감량은 잘 됩니다 네. 왜냐하면 고민할 게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그 식단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스트레스는 점점점점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보상 심리로 이어지고요. 그 보상 심리가 바로 요요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음식들이 어,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이런 겁니다. 한식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식이 한식이 나쁘다가 아니고요. 어, 한식을 우리가 먹는 그 식사의 스타일들을 보시면은 어, 예를 들어서 한식도 소반으로 이렇게 자기의 소반을 하나씩 받아서 식사를 하신다면 어 그건 다이어트 다이어트 관리 혹은 체중 관리에 적절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판이 깔리는 음식으로 내가 덜어먹고 하는 음식들 그런 음식들을 드시게 되면 은양 조절을 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네. 왠지 남아있으면 더 먹어야 될것 같고 음, 남은 거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뭔가를 자꾸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량을 하실 때에 제가 어, 팁으로 드리는 것이 그런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뭐 초밥 이런 것처럼 양이 정그 양이 정해지는 음식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다이어트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식보다 빵이 다이어트가 더잘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드립니다. 밥을 줄이면 뭐합니까 반찬으로 배를 다 채우는데 예, 그럼 반찬 먹으왜 살이 안찔것 같은 이상한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네, 빵순이 행복하죠 네, 빵먹빵 빵, 아니 빵이 아니 진짜 하루에 57톤을 먹어야 <웃음> 네 문제가 된다니까요 어빵 때문에 살을 그러니까 나는 빵 때문에 살쪘어 라고 하시는 분들 주변에 만약에 계시면요 저희한테 다 보내주세요 저희는 빵 먹이면서 살을 뺄 거예요 빵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어, 그런 몸으로 몸과 마음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음, 빵순이들 저희한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식과 과식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소식과 과식의 차이 그그 그 선이 경계선이 정말 애매합니다 네 정말 요, 요만큼만 하면 은 소식이 되는 거고 요만큼 넘어오면 과식이 돼서 이 경계선을 줄타기를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 그 어려운 선을 자기만의 과식과 소식의 선을 찾아내시면 그때부터는 다이어트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자꾸 먹으려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몸이 원하는 대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이 원하는 식사라고 하는 게 포만감과 공복감이고요 공복감이 없는 상태에서의 식사는 과식이다 그리고 어, 먹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차오르는 듯한 느낌 배가 너무 부른 느낌 그런 정도의 식사도 역시 과식이고요. 주무시기 전에 어, 적절한, 적절하게 한적절 소화가 된 이후에 주무시는 걸로 네 그렇게 어, 소식의 방향을 딱 잡으십시오. 그렇게 소식의 방향을 잡고 나면 다이어트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 다이어트 기술은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이어트 공식은 감량을 위해서는 주 7일 소식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유지를 위해서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의 과식은 하셔도 됩니다. 그게 유지 방법이고요. 일주일에 3일 이상의 과식이 되는 그날부터 여러분들은 살이 찌실 겁니다. 이 이야기 절대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기만의 식사의 양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